안녕하세요, 다론입니다. 오늘은 맨턴 할 거예요. 맨턴. 이런 거는 안쓸 거예요. 제가 마켓컬리에서 도마를 새로 샀거든요. 요거 그냥 편하게 쓰려고. 근데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. 너무 얇다는 거. 요거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. 어, 이게 움직여요. 많으실 거예요. 파, 계란, 양배추, 샌드위치, <웃음> 마켓컬리 계란 상태 진짜 좋아요. 이거 완전 싱싱하다! Woo! Yeah. 얼굴 <놀러> 예쁘아 <놀러> <놀러> <놀러> <놀러> 음, 음, 너무 맛있어요. <웃음> 음, 반죽만 먹어도 배불러 아. 잘 먹었습니다. 정말 맛있네요.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, 여러분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